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 얘가 1등이야. 얘가요? 어. 오늘은 예방 접종 맞추는 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새끼 강아지들이 성격이 호각해. 좋아서 그래야죠. 얘네 좋다는 표정을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어. <웃음> 아키노 이런 아주 예방 접사 맞자, 예방 접사 맞자. <웃음> 우리 강아지들은 무언가 물어 뜯고 막 장난 아냐 어, 1차 1차 1차 이거, 이거 이거 물어 뜯는 거 말이야 어. 어, 너네 야. 오늘 야.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태선모르고 그러고 있네 <웃음> 오늘 주사 처음 야. 맞는 거잖아요 어, 1차 예방주사요 1차 예방주사 야. 야 물어 물어 물어 <웃음> 아우 이런 바다에 아주 어 이거 뭐 피풀 물듯이 이렇게 물었던데? 야 이거 놓치렸났네 물고 <웃음> 구멍 난가봐 구멍 났어요? 하거있는데 아빠가 피풀이잖아 네 아빠가 피풀이고 네. 엄마가 태파하고 네. 마른의이하고 네. 준이가 그래. 믹스견엔스겐이돼 갖고 순게 고약한 거만 들어가죠, 이게.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하라고 많이 까. 나 겁나 물고 있어. 야. 야. 물지 마, 임마. 물지 마. 이희석애기에요 어.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그게 녹아요 음. 종합백신 종합백신 어. 토기네그 다음에 장염 네 이런거 종합백신 어. 아빠도 정확하게 몰라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거 동물약국 동물약국이세요? 어. 와 이렇게 파는구나 어. 거기 동물약국에 가서 직접 맞추면은 네. 2만원이야. 한번할때한번할 때요? 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2천원인데 거기는 의사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의사 인건비가 어떻게 18,000원이 나와 그리고 얘네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 아 그렇구나. 어, 동물은 의료보험이 안 돼. 그래서 사람 더 비싸 사람 치료비보다 네. 개 치료비가 엄청 더 비싸 <웃음> 맞아요. 그 그래 지금 다섯 마리인데 네. 이거 갖다 하면 1 0만 원이잖아. 네. 또 오고 가고 또 본드 돈이지만 싣고 다녀야 되잖아. 네. 그럼 예방 접종 한 마리에 2 0 0 0원 하네요. 어. 오호. 기생충이야. 아, 기생충이야. 판콤. 아, 요렇게, 요렇게 주는군요, 이렇게 음, 안에, 그, 아, 다 주사기도요? 뭐 주사기하고 저 2,000원 이렇게 음. 주니까 이거 갖다 맞추고요. 어. 아. 그리고 얘네도, 사람도 해충약 먹잖아. 예. 네. 얘네도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사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음. 기생력이, 기이 많아. 네. 그래서 얘는 어리니까 이거 반나반나시켜요매 반환. 어, 개요? 반나시켜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엄청 낑낑대는 거였는데 이렇 이쁜 벌레고 어. 기생충약을 안에다 목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거야 아목 있는 데까지 응. 상췄니? 됐어? 먹었어? 어이 됐어 어이 됐어. 인사하고 인사하고 아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예방접사잘 맞았어요 어이 거내 생각하는 거 보다 약간 다른데? <웃음> 얘는 아주 낑소리도 안 내네 그러니까 아, 다음 너야 아, 넌 진짜 웰시코기처럼 생겼어 여러분주소 맞자 오우오오 너무 많이 들었다 자 아, 이게 목덜미해서콕찔렀고어 아퍼아퍼? 어 그래 괜찮아 어? 괜찮어 됐어 됐어 어 옳지 어 됐어 그래 아팠어 응 어. 그래 잘참네오뛰어내린다 봐봐 <웃음> 자이것도 먹어야 돼아아아 얼치, 아. 아. 아. 아유 맛있었어? 또깨운다또깨운다손 이었다 이거, <웃음> 이리 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와 이거, 먹어야 돼, 몽몽. 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됐어, 이거, 이 되게 잘 참는다. 또뭐거이 <웃음> 주사 맞았어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거이거 오우 위허... 잘했어 오우 감했어 자 이제 구충제 먹자 어잇 아잇 잡아봐 응. 자 구충제 먹자 옳 아아 진짜 구충제 잘 먹어야 돼 너네 응. 옳지 오 삼켰다 삼켰다 <웃음> 꿀꺽도꺽 하네 했어? 어? 잘 맞았어? 얘는 커리 거꾸로 쓰더라 이렇게 그래? 왜왜꼭붙있어요 얘가 저 종자가 꼭붙로 쓰는 게 들어갔나봐 리즈백이라는 이게 들어갔나봐 그래? 내려줘. 자, 자, 다음. 다음. 어, 야, 지, 이 진짜 첫소처럼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지이 아빠가 하얀 색깔이 돼서 그래. 아. 자, 주사 먹자. 예방접종. 오, 맞 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구충제 아, 먹어야지, 구충제. 구충제 먹자. 아. 아, 오, 삼켜. 굿굿. 오, 삼켰다. 왔나 잘했어요. 맛있어? <웃음> 잘 맞았어요. 졌어, <웃음> 같아. 아 여기가 바, 얼룩덜룩해요 아빠 맞아, 바둑이지 바둑이 바둑이 바둑이 잘맞았어요 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저 주사 맞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일로 오세요 자 이거 천천히 간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겨우 잡았네 뺀질이 이리와 이모 씨끼 너말잘 들어야 돼 자아 죄송합니다 오우 잘 맞는데 뺀질이 너 이름 뺀질이야 앞으로 어디가미 구충제 먹어야지 구충제 먹어야 너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수 있는거야 아. 다섯 아, 마리 맞추려면 또 50만원이야 5차까지 맞추려면은 아 이게 1차가 끝이 아니라 몇 차가 더 있어? 그럼 5차까지 맞춰야지 5차까지 맞춰야 된다고요? 어 그래야지 그래 그래 아아 그래, 아, 그이 저, 제일, 제일 치명상이 네장염이구든아 맞아 작년같은 경우에는 막 피똥을 타고 그래 그좀더 있고 죽는 그 에어렸을때부터 음. 영양 이거 백신을 잘 맞춰줘야 돼 음. 사람도 예방접종 다맞추시잖아네 얘네도 예방접종 다맞춰주 어. 거의 예방접종 만원이면 되네요 한 말이에요 직접 맞추면 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주사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긁고. 음. 네. 껍질을 면서 네. 우리 애들이 다잖아음 그렇게 아프지도 않네. 잘라서 어, 네. 그래? 음 그렇죠. 동물들 <웃음> <웃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말고,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라 가죽이 있어요. 뒤에 진피, 표피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찝게 되면은 눌렀을 때, 근육조직 위, 네. 그 가죽 사이, 어. 어, 거기, 거기 사이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돼요. 뭐 음, 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찍으시면은 가죽이 들려요. 어, 요 여기 뒤쪽으로 하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웃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기지 <웃음>